오늘은 복선 기차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가정역까지 갔다가 가정역에서 기차마을까지 트리킹을 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둘레길은 마천목 장군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시작하여 구비구비 오수길을 따라 침봉역까지 걷는 1구간 살랑살랑 강바를 맞으며 가정역까지 가는 2구간과 어순운동성기차길 집에서 아마 안목위원회까지 끓는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기차 내부인데요?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요. 하정역에서 기차마을까지 걷는 방법은 기찻길을 따라 산길을 걷는 코스와 삼진강강변을 따라 걷는 코스 중 태계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찻길을 따라 산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출공제까지 가는 네, 첫초입입니다잘 첫 확인하시고요 이제 실력이 아주 무리 익어가지고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요 진라인을 탈수 있는 진라인 펜션도 있습니다 하아, 하자. 아, 소나무 향이 나요 하아, 길걷기 진짜 좋은 코스네요 기차 마을 이제 9.9km가 남았네요 아 이거 이정표가 좀 쓰러져 있는데 아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개복숭아가 또좀 많이 열렸습니다. 아 이것도 참 좋은 곳인데손대면안 되겠죠? 아 찐공이형 또 직진입니다. 직진. 약간의 네, 파장도를 좀 가려야 될것 같네요. 아, 나무 데크 길로 아주 멋지게 네, 만들어놨네. 인간 엉덩이 3.5kg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중이기 때문에 계속 길로 식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성인재개발원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요 길이 좀 막혀버렸거든요 자 공사장을 좀 지나쳐서요 이쪽 가다보면 이제 막혔던 길이 드디어 나옵니다 또. 공사로 끊겼던 구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코스에 접어든 거 같은데. 숲을 가다 보니까요. 시원하면서 아, 오른쪽 또 기찻길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 너무 좋네요. 진 숲을 지나왔는데 갑자기만 컴 공사판입니까? 이거? 이야 주택가 좀 멋지게 전어습니다 아, 서로 사랑을 합니다 야, 오래됩니다, 아 뭐가 아 저희가 정말 이쁘게 지어네요 옆에 난임도길로 쭉청공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경 안 쓰네요. <웃음> 여기 왔습니다. 드디어 이곳은요, 네일바이크를 지금 운영을 안고 있네요. 오늘은 네일바이크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챔공역에서는 네, 포장도를 약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요 아, 이도 개운한 역이 나타나는데요. 어딘지 아시죠? 길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저, 조금 걸으니까 기찻길로 또 이번에 갔네요. 네, 건물에서 바로 주가셔야 됩니다. 철길 따라 가시면 위험합니다. 네. 삼진강 둘레길은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네, 포장도로 철도 에, 숲길을 걷지만 좀잘 보고 이표잘 보시고 에,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잘못 보면은 에, 헤맬 수가 있으니까요 전망대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아기차마계3 5 k m 막기...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자이 길만 올라가면요 아주 이제 비단길입니다 아주.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